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음, 아직 출시가 전이지만, 어,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장비는 바로 그 FNX45, 마루이 FNX45 택티컬 모델의 메탈 슬라이드가 되겠죠. 음, 음, 볼란테 에어소프트라는 사에서 제작을 해서 아마 고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라 합니다. 현재 저는 이 제품을 그, 제진샵이에 사장님이 본인 총에 장착을 하려고 뭐 샘플을 받은 거를 가지고 갔다가 제가 잽차게 빌려왔습니다. 빌려왔고, 뭐, 이거를 뭐 제가 리뷰를 한다고 해서 그분 샵이 홍보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현재 지금 국내의 샵에서는 뭐 29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인 외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신제품 박스는 이렇게 아무 뭐, 그런, 이런 내용이 없는 이런 종이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스티커로,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어 있는 상태로 어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을 한번 장착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장착을 하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예, 이미 이 슬라이드가 올라간 상태고요 올라간 상태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기본적으로 어, 순정 슬라이드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색감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색감 차이를 한번 보시면은 어, 실제로 이 그러니까 메탈 슬라이드와 순정 슬라이드의 색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실 때랑 이렇게 보실 때나 조금 더 메탈 슬라이드가 밝은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밝은 색상을 띄고 있으면서 야, 자, 살짝 은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뭐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각인 부분들은 메탈 슬라이드에 적용된 각인들이 플라스틱 순정 슬라이드에 있는 각인이 어, 모두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더 추가된 각인 없고요 있는 그대로의 각인을 재현을 했다고 라 합니다 재현이 되어 있고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아웃바렐이 마루이 순정 아웃바렐의 경우에는 이 앞부분은 메탈이고 뒷부분은 플라스틱인데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볼란트 에어소프트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요 아웃바렐은 모두 메탈 제품이라고 합니다 메탈 제품이고요 그리고 바뀐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순정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여기에가 바로 16mm 정나사로 되어 있는데 볼란테 에어소프트에서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이쪽 구경은 16mm인데 앞에 나사산이 14mm 정나사라고 해요 이 14mm 정나사가 생각보다 이좀 구하기 힘든 사이즈인데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트라이스터나 오토트레이스를 사용하려면 을은뭐 정격 아답터를 꼽아서 쓰든지 아니면 정나사용 트레스를 이 구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거 13mm 역나사로 안 하고 13mm 정나사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도 무슨 실총이 13mm 정나사인가요? 아무튼 뭐고중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조금 뭐 불편한 것은 제 개인적인 으로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고 어 일단 마 슬라이드를 한번 분리를 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생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생겨 있고 상하 기본적으로 마루이 프로 사이트 도트가 올라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순정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두 제품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은 순정 슬라이드 순수하게 슬라이드 의 무게는 41g 그리고 어, 볼란테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이 메탈 슬라이드의 무게는 78g으로서 대략적으로 한두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보통 우리가 마루이 제품에 메탈 슬라이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니까 이 순정 리턴 스프링, 여기 보이는 순정 리턴 스프링이 플라스틱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탈 슬라이드를 올릴 때이 리턴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을 할 건지에 대한 퀘션마크가 달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세팅을 하고 테스트 사격을 해본 결과로는 어, 이 리턴 스프링이 좀 강한 리턴 스프링을 장착을 해야지 원활한 작동이 될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싸보니까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리턴 스프링은 어, 옵션으로 나오진 않지만 뭐이 리턴 스프링이 좀 강한 게 나온다라고 하면 리턴 스프링 교체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튜닝을 하시면서 하나 더 추가를 했던 것들이 바로 이 이너 바레를 정밀 바레로 바꿨는데 그 FNX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이 이너 바레이 독자 규격입니다. 요 앞쪽에 이 홈이 하나 더 있어요. 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독자 규격의 이너 바레를 또 구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생각보다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아무튼 또 새로 구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장착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FNX라는 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립이 상당히 제가 손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요 정도 참고를 하시고 구입에 음 한번 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뭐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음. FNX 메탈 슬라이드 자체가 잘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이 볼란테 에어소프트에서 볼란테 에어소프트가 아마 국내 제조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좋은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뭐제 생각인데 소량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뭐 대형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출시를 하게 되면 은 빠르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구매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빨리 사는 게 좋겠을 것 같아요. 솔드아웃 될것 같아요. 이 물량이. 그래서 블랙 버전과 탄색 버전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내가 FNX, 마루이 FNX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대안은 없죠. 대안은 없는데, 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해외사, 해외에 뭐, 가드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에서 이 메탈 슬라이드를 만들어 팔지는 않고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에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고 싶은 분은 이 볼란트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이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각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짧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빠터릴뻔 했네. 익스트레터로도 재현을 했는데, 작동 방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익스트레터 형태로만 이렇게 제, 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고거 외에는 뭐 색감 차이지 마루이 순정 슬라이드와 동일한 각인과 동일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점 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이그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순정의 그것을 그대로 떼서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옵션으로 메탈이나 스틸 버전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루이 FNX 4호 택티클 모델이고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여러분 장난감 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뭐 추천을... 드린다 만다 말씀은 못하지만 제가 FNX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루이 FNX를 가지고 있고 메탈 슬라이드를 옮기려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출시가 되면 빠르게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역시 옵션질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